네 주세요. 순대처럼 하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칼이 없네 아유요 앞에 칼좀 집어주세요 아유, 뭐 이정도야 뭐네 시간. 뭐. 네, 석아 잘라주세요 원하는게 뭐야 순대를 썰어줘 칼을 줘야 순대를 써죠 맞다 아유 야 순대만 드셔? 야, 이 집이 찐전해. 아유, 순대려냐. 누구? 같이 타야 돼. 아니, 왜대 지금. 야, 뭐야 자리 셀내야될거 아니야. 아니, 자리 전아니요 어서 행패할 양반이. 당신 누구야? <웃음> 나 몰라? 몰라요. 나 과천에. 고릴라 장이야. 아유. <웃음> 아 지금 뭐예요? 고릴라 용돈에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또 들이대주시네 손님이요 손님손님이서 들이대이저 손님, 손님이요 아돈 아, 아, 아, 아, 뭐합니까 신속기불루스 육내내는데요 나 돈을 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희한하네 아 할배 그만 부려 빨리 야야 뭐, 어, 자리세 내란 만아 돈이 없어요 금고 안에. 야 내놔 아니 안돼 이거 우리한테 어, 내놓란 제가... 말이야 아니, 야 자리세 내놔 금고 안에 돈 있는데요 어, 어. 어, 금고 <웃음> 내놔 시야 자리 쓰려나 인나! 금고 안에 돈는데 금고에라도 한대 식이야. 자대안안안 순대 내놔. 예예야이예야 이제야? 너이 자식도 고려 형내내면서 돈 뜯고 다니지? 나손 아, 씻었어요 야자가네가 무슨 손을 씻어 이자자식 진짜 내고 얘 팔렸어 진짜 에이, 에이. 그러면 아니, 뭐 하세요 타이타이 흉내내는데요? 아 뭐하는거야? 이상하게 정이 가네? 난 당신이 섹시한데 아 정이 차려요 가기 전에 전화번호 주고가세요 아치석이 무엇일까? 뭐 순대 추대+ 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다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우대순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잘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추대+ 대 추대+ 대 추대+ 대추대대 돈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내 돈! 내 돈! 돈, 돈 없어졌어! 예! 예답으로 나가지고 제사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 예정 이정 예정 정이정 예정 예정 이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이 예정 예정 예정 예이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아니 왜 왔니? 잘했어 받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렇게 되었다 하세요? 잘 가면서 못 받았어 너못 받았어 뒤따고 빠는 거고뭘못 받아요 야시가 엎드려뻗쳐 아손 씻었어요 손이 들어가면 아, 뭐 손을 씻어봐라 엎드려뻗쳐 아, 아 형사님 한번 봐주세요 저리 콜라지나 이게 뭐냐 막 빨리뻗쳐 손님이에요 오뎅이 왜 이렇게 말씨 없이 엎드려뻗쳐요? 예. 아유 진짜 아 근데 색을 뭐다 하세요? 고릴라쇼하는데 아유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해야지 이고 <웃음> 잠깐 <웃음> 이 고릴라를 그만 본것 같아! <웃음>